환영하기 위해 든든하고 따뜻한 아, 국밥인가봐를 준비했어. 아, 아침, 아침, 오, 너무 맛있겠다. 아침. 그러면 떠오르는 <목소리> 게 어떤 거 있어요? 국밥. 국밥. <웃음> <굿밥? 목소리> 아유, 아유, 아, 아유, 아, 국밥? 돼지국밥. 아, 먹어봤어요? 아니요. 갈때마다 먹었어요, 갈때마다 아, 맛이 어땠어요 아, 국밥 너무 좋아해서 그 부추 엄청 많이 넣어서 네. <웃음> 너무 행복했어요 아, 일단 제 스타일대로 그냥 만들어요 <웃음> <때>. 되게 뜨거워 빨리 마시게 만들면 맞아 맞아 어, 오, 까먹고 밥 넣을게요, 그냥 니 까먹고 밥 넣을게요, 그냥 오, 뭐가 안해 밥이 너무 동그래, 너무, 너무 웃겨 오오오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는데 한입만 먹으면 안 돼요? <웃음> 끄덕끄덕 하셨어 와! 생대요 아, <웃음> 와! 와! 와, 와, 다 와. 와. 와! 너도 빨리 <웃음> 먹 저는 평소에도 순대를 즐겨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산 순대를 가장 좋아하죠 맛있게 먹어 보겠어요 인생은 무평해 어? 이게, 이게 더 단단해 <웃음> 어, 잠깐만 안 돼, 부러질 뻔했어 아, 맛있게 먹어보겠어요 부러질 것 같아요 부러졌네요 어? <웃음> 맛있어요, 하지만 <웃음> 여러분도 빨리 드셔보세요 나 꼬마페인 밥좀 덜어주세요 여기 어, 혹시 가서 구경하고 와도 되나요 여기+ 여기+, 아, 여기. 저거 먹어야겠다 저거 안에 안은... <목소리> 아, 아. 어+ 어+ 어+ 뭐야? 뭐... 아. 아, 그럼 어+ 얘만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, 음, 조합밥저 있어요. 음, 음. 나는 이 음, 떡이 음. 너무 궁금해. 나이 한남일 것 같아, 안 먹고 가면. <웃음> 물떡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맛있어요. 응. 음. 식감이 음! <목소리> 어? 뜨겁,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너무 좋아요. 아, 뜨겁, 지 않아? 괜찮아? 와, 이 청양고추인가? 언니, 너무 신나. 10 10 10 10 10 10 10 10 1 이거를 이번엔 아, 네, 네, 네. 아 이쪽 걸 먹어야겠다. 오, 아래까지 향이 뜨거워서. 아, 뭐한 입에 못 넣을 것 같아. 음 잘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엄청 뜨겁죠? 음 어, 그럼 나좀 이따 먹어야지 살짝 바삭한 것도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아래가 있나요? 음 <웃음> <웃음> 나는 볶음밥이 이렇게 너무 맛있는 걸음 처음 먹어봐요, 음 진짜. 갈미 생각에 새벽 3시요. 어. 참에 들으려고 참에 들여 해도 갈미 생각에 새벽 3시요. 어, 알제줄 거야. t h e y can h e l p 갈미. 와. 와. <웃음> 뭐지? <웃음> 방금 뭐였죠? 오케이.